와 아, 드디어 이판 이기냄새가 났어요 삐리 왔다리 이번판 원코어 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킬당 1000원 제가 이겨요 제가 이김 다리우스 그냥 이깁니다 이거 오공이 그냥 이겨요 1렙싸움 다리우스가 도망가야돼 진심 아형 4대 더 맞는거 진짜 아있던 오케이 재밌는거 알았을까? 야 이긴다고 친구야 맞아볼 포탑하는데 그거 센스지? 그거 역붐 그렇지 유치안 뭐? 써서 뭐? 뭐 다리 지금 어리둥절 나 그냥 궁 써서 민다 한번더 쓴다 됐다 10초 뚝배기 이 자식아 어때 나의 빛나는 여의봉이 뚝배기 이냥 먹고 싶어? 뚝배기 이 자식아 <웃음> 아 통캐 아 통캐 아 통캐 진짜 아 진짜 왜 이렇게 통캐하지 <웃음> 죄송합니다 다지졸를 시킬게요 탑에 죄송합니다 <웃음> 아 화가 많이 나셨네요 아, 뭐찍었지롱 아, 나 간다. 난 살게 고마워, 너의인 생, 헛되이 하지 않게. 을 <목소리> 오잉? 오잉? 오잉? <목소리> 어디, 어딜 와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와요, 어딜, 어딜, 어딜, 어딜 와요? 어딜? 어딜? 뭘 뭐, 누구 대가리 깔라고 어디 어딜, 어딜? 안 돼요? 라인전 끝난 것 같은데? <웃음> 적을 알았어 민는한 마리 남겨줄게 세 마리 다리우스 13분 컷! 오열 당했어. 흠 당했어. 어? 이제 시작이야. 난 게임 지든 안 지든 난 사이드만 가 다리형 빨리와 잘가 저만 붙여왔지 풀쓸줄 알고 있습니다. <웃음> 좋아요 <웃음> 저거 나 덕이에요 어이해요 다리우스가 숨도 못쉬는 챔피언이 있어요 그 다리우스가 그 탑에서 날먹을 하던 그 다리우스가 숨도보시게 만드는 챔피언 있어요 안돼나 지조를 지키자 어? 어? 아 잠깐만 아, 데미지 뭔데? 데미지 뭐냐? 아니, 뭐, 수면에 400. 아, 아니구나, 수면이. 사줘. 사줘, 사줘, 사줘. 아니, 나였으면 그거 안 타는데? 나였다면? 불러 가야지. 나였으면 그거 안 탔을 텐데? 이거 뭐야? 어 바텀 8데스 했구나 나 이제 봤어 우리 형들 하고 싶은 거다해 죽었다 나이스 너 일로와 난 끝까지 가 알아? 나 끝까지 간다 했다 5 0의 한타력도 아직 안 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5 0의 한타가 얼마나 사귄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아! 이게 가아 얼마나 사귄지 제고보여드릴 근데 그대로 몸처럼 하는데? 아니, 님들아. 아니. 나아이지 <웃음> 왔다. 뱅이 간다. 나 혼자 먹어야겠다 이거 그냥. 나 존나 빨라. 아. 이겼다. 올라가 볼까? 됐죠? 안 돼. 직스 죽었다. 나이스, 조이 잘 잘랐다. 알로와 나이스 다막 부치긴 했는데 흑백이 아 오피죠 어림도 없고요 됐다 이러면 애시용 쏴봐 야안쏴 써보지 좀 볼래요. 여진 빠짐, 아까 누군지 조이가 피 빠진 건가? 안녕. 죽였는데? 아 너무 잘했네. 아니네? 그이내면아팡 왜 자꾸 그럴까요? 아, 어렵네. 가겠다. 아. 너무 도박인가 바꿔 봐. 오케이 에코 왔다 아 아야 뺏겼어 어허 뺏겼네 가능 가능? <웃음> 가보. 왜 <웃음> 막, 여기서 막아겠다 맞으면 죽는다 안돼 막아 막아 막아 열심히 막아 우리 들러 많아 들러가 안되나? 나이스 내가 원래 여기 돌려면서 가볼게 지금 가올게 너희들이 하라 어디로 뚫고 들어올려나 조이 자, 여기 있다 간다 야호! 이겼다! 이긴다했죠? 아, 아, 아! 야호! 아니야 뽀삐야 즐가서 이긴 거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래.